네 반갑습니다 무료 체굴 코인 탐사단입니다. 어, 영상 보신 것과 같이 매주 토요일 날낮 12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BMT 유튜버님들 모시고 어, 진행을 했고 이번 주에는 BMT님과 한빠님이라고 그 블로그도 하시고 최근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신 어, 이분을 이제 초대를 해서 어, 그 g i p m x 그리고 그 코인엑스 그뭐 소식이 잘 아주 뜸한 어. 이 두 코인도 에 대한 소식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내일 다룰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코인 스어 추가 상장 발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짚어 볼 건데 어, 일단 연역을 보면 어그 코인 스가 지난 8월 19일에 p2p b2b 거래소 상장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제 기억상은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 1시쯤인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리스팅이 되는 시점은 1월 17일쯤에, 어, 된다. 라고 이렇게 확정 발표가 났죠. 자, 그러고 나서, 어, 12월 13일날, 어, 3일 전에, 어,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이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떤 거래소를 더 선호하느냐. 당신의 생각을 이제, 어, 아래에 투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뱅크 거래소와 비트마트 거래소가 붙었는데, 어, 현재 시점으로 보면 3,230명이 투표를 하셨고 엘뱅크 거래소가 69.9%로 어, 압도적으로 이제 어, 거래소가 이제 투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10월 16일 오늘 새벽에 어, 코인엑스가 엘뱅크 거래소도 추가 상장 어, 발표를 어,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리스팅되는 시점은 1월 17일이라고 이렇게 공지가 뜬 거죠. 자뭐 채굴러 분들이나 프리셀 참여하신 분들이나 뭐그 코인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그 추가 거래소 상장한다라는 거는 뭐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채굴러들 입장에서도 그 객관적으로 봅시다. 엘뱅크 어, 거래소든 P2B 거래소든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목표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설정한 그 가격은 0.08 달러입니다. 0.08 자이 가격을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0원대. 수준입니다 개당 100원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코인엑스가 어, 맨 처음에 출시가 될때 백서 상으로는 어, 1달러 이상 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이 상장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백서가 수정이 되고 상장 목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백서 내용에서 일부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지를 통해 가지고 0.08 달러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그 1월 17일이 됐을 때이 상장 목표 가격에 우리가 도달해서 어이 가격대로 이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거는 객관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미 프리세일을 통해 가지고 0.008 달러 수준에서 이제 프리세일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어 시간이 지나서 점진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0.04달러까지 이제 구매를 하려면 이 가격으로 사야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가 50원 대죠 그런데 어, P2P 든 L뱅크 든 상장률이 되게 되면 이 가격으로 이제 또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이 가격대에도 유지가 돼서 거래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또 나중에 이제 또 이분들도 저렇게 보면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뭐 뭐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또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1 0 0원대가 목표 니까 이 가격대가 되면 이제 또 매도 처리가 될 가능성도 예, 높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 목표 가격에는 좀 도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출금은 그러면 언제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건데 어 텔레그램 방에 보면 이 엘뱅크 상장 공지가 나고 나서 여러 유저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또 똑같은 거의 질문들이 올라와요 그럼 출금은 1월 17일부터 되는 것이냐 자 그거는 아닙니다 프리셀 참여자 분들이든 어, 무료 채굴자 이든 출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그 애프터 12month 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12개월 후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12개월 후에 1개월 분할로 해서 어, 출금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데 어, 추가 확정, 공, 확정 공지는 확정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어, 분할로 해서 출금이 가능하고 이게 1년 후부터 되는 건지 아니면 어, 12개월에 나눠서 일, 1개월마다 하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만약에 1년 후에 출금이 가능하고 1개월마다 분할로 된다라고 어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코인엑스가 다른 또 디앱들이나 이런 생태계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 관건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가격을 어좀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어 다계정, 불법 개정을 또 선별하기 위한 해외 시라고 하는 것도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자, 상장 발표가 있고 나서 해외 시도 진행이 곧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출금이 바로 안될 것이라는 것도 일단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자 어찌됐건 일단 어, P2P랑 L뱅크 거래소 상장을 일단 합니다.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어, 놓고 어, 관망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 시청 감사합니다.